아, 어, 여기, 성남, 그, 서울, 에어쇼? 보러 왔어요. <웃음> 근데 뭔가 어린이가 된것 같아요. 애기들, 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어, 애기들 너무 많아요. <웃음> 날씨가 10월 같지 않게 엄청 더운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타볼 수 있다고 해서 맞나요?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재밌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!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요